Thank you. 재미 <뮤> u <뮤> 망가신다 빛이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겨실려니다 인도하실, 인도하실 겁니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 숨겨 겨 인도하실 겁니다 다인도하다인다인도인도다인도인도 인도하실 겁니다 다다 최선을다해서 빛이 다해서 인도 하실 겁니다. 도인도 하실 겁니다. 선을도다가신다최선을다해선을이인도 하실 겁니다. 빛이 인도 하실 겁니다. 가도다선을다해서가신다최선을다해서 벌써 끝? 마침내 <라는> <멋임네>, 실전입니까? <라는> 망치맨지알려도하실겁니가 뭐, <라는> <봐야> 힘을 <라는> 려려 도하실 겁니다. 나이, 나이, 나이, 나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나 굳건한 믿음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법. 도망치지 않겠어요. 모조리 날려줄 걸로 도망쳐보시죠. 손을 쳐보시죠. 눈물 을보시 굳건한 믿음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법. 제명이입니다이제명령입니다이면이명이면이면명이면이면이면명이것이제명이입니다이면 10명이면, 1 0명이이 失礼たこそだけ 이것이 제 하다의 명령입니다 알려주마. 하다의 힘을 도봉라를 날려주마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하다의 힘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겁니다. 도봉받을 늘려봐 이것이 제 명령입니다 빛이 인도하실 겁니다 인도 하실 명니입니다징니지않도 하실 니다 징도 니도니다도 하실 니도 하실 니다 징도 하니다